네. 불뱀꽃이 있네요. 불뱀꽃이 있는데 신속사출로 못 피... 건데요. 네안 아 <웃음> 떠져요 이게 이거를 불뱀꽃이. 이 불뱀꽃이. 허런더 선수한테 일단 인터뷰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걸 과연 이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짰는가 알았을까요? 네 알았다면 이걸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냥 일단 신카드를 넣자. 가장 가벼운 게 모지하고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. <웃음> 깎지도 못했던 카드가 나와서 저희도 좀빵 터졌습니다. 자 아무것도 안 됐죠? 이번 전의 킬각기 나오는 상황이고요. 서렌더 불뱀꽃에 네. 운이 넣은 불뱀꽃에 당했어요, 결국. 아, 블랙홀이 낼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매 하수인들 을 손패로 뭐 드로를 해버린다면 네. 역으로 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굉장히 맞는 설명 같고요. 이무튼 칠만 이렇게 한다면 칠만하겠죠. 로저 부주장 로카라가 아니라. 아, 이거 자 이거 지금 아. 선패 있는 이네장 중에 세 장이 성공이고 한 장이 꽝인데. 느조스. 어 이러면 느조스를 보면. 구십일. 네. 네. 네. 서렌더 한장 들어가고 턴이었고요. 네 다시 나오고 있는 무청의 다리. <웃음> 자 이거 무타노스. 방향? 아, 아아 이거! 이것도 킬각이네요. 이거 킬각이죠. 다른 의미로 킬각이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난리났어요. 다른 의미로 킬각입니다. 아, 던선수 해맑죠? 빵 터지죠? <웃음> 끝나죠? 마음물의 끝이 곧 다가오리라. 자, 2대1로 던선수가 앞서 나갑니다. 아, 어, 그거 일찍 나왔으면은 양코나면 맨날 이런 생각 한다니까, 이 새끼 일찍 나왔으면 내가 무조건 이겼는데 이거 안 나와가지고. 계속 그 생각만. <웃음> 요구해주세요. 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선들 가소란척럼 아, 나 이제 요구 내려고 했는데아갑자 이런 몰로까지 나왔죠. 달달. 아 오반데? 영혼 거울을 딱 이번 턴에 뽑네. 어 근데 힐이 먼저 되네 아 오바지 아니 이건 개오바잖아 아니 이거 야씨 톨그라 톨그라 3 3 8 2 4까지 나올 수 있네 24댐 아, 아니아니야 찌르기까지 하면 2 8뎀 나올 수 있네 아 자리 되는구나 나 <놀라> 아, 마나가 되네. This is o t t 어, 뒤에 <목소리> 로 절정 악몽. <웃음> 비전술사, 누구야? 그 일기도수, 비전술사... 모하고모하고 집이자? 다섯 장인데 그러니까 진짜 자연재해죠? 어! 이건 할만해. 두 번째 개고가 카에 섰으면 이건 할만해. 어, 잠깐만. 그래, 이거 다 터졌는데, 레이만스 진도 연쇄 작용이 좀 험하네요. 그렇게 된 거였어. 근데 바꾸만한거 같은데? 원장님은 제로토 언제 하세요? 아 저는 크라닛시라는 친구가 하면 하려고요 아니 어떻게 털어야 좀 개빡칠까 약간 그런 거니까 있... 역겹다. 단어 자체가 역겹네. 어! 하이하이. 안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자마자, 왜? <웃음> 오자마자, 왜? <우엥. 웃음> 돌려줘. 어, 근데 지는 거 아니야? 그런 일은 없나? 여기서 규탄? 어? 파멸의 역경 좋은데? <웃음> 한 발당 지금 몇 발? 몇 대이지? 와, 씨. 어? 이거 써야겠다. 아, 이거 킬각이야? 그래? 아, 요거랑 요거 하자고? 어? 우와! <웃음> 아개역겹네 진짜로 아니 미친거냐고 아씨 아졸라역겹네 아니 순서까지 완벽했잖아 니 네, 일기누스 쩔더라